그 H는 참여 안 하나? 지난번에 한 자리 꿰차고 있던데. 요즘 좀 H 너무 좀 그래요. 왜요? 왜요? 이렇게 어한 젓가락 칼날로 하는 거 같아. <웃음> 아 어, 잠깐만. 너왜아 그러면 건재해? 아 그러면 그 이야기도 할겸좀 불러오면 안 돼요? 오케이, 들어와 들어. 와 오히려 네. 저 빨리 들어와. h 님 아니에요. <웃음> 자고 싶을 때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그게 금서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셔야죠. 그치? 아니, 그래, 일단, 일단 들어와 봐. 부서가 다르잖아요. 부서가 또 부서인데. 아니, 그래, 알았어. 이따 그래, 그래. 얘기해. 아까우니까. <웃음> <웃음> 오늘 그 우리 정기 회의 첫 번째 정기 회의가 아니라 두 번째 정기 회의가 됐는데 이제 맙동산으로서는 첫 번째 정기 회의가 됐는데 오늘의 맙동산 정기 무지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띄워 주세요. 편집하는 사람이 안 와서 하겠지. 자, 그러면. 근라라스라라전라텐데라라리가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오해로 또 빗소리가 야식을 먹었나 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좀 강한 단식을 하다가 아이고 예, 위산이 너무 남아버리는 바람에 위장이 다 뒤집어졌다 어, 요런 말씀 들으면서 음. 오늘 좀 목소리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나여왜 왔어요? <웃음> 아니 역... 내가 역... 쉴 거야 그랬더니 네가온 다음에 또 우리 방송하는데 쉴 거야? 잠이 와? 아, 예? 쉬, 쉬러 가는구나? 아니 뭐 쉬어? 이랬으면서 예? 제가요? <웃음> 잠깐만요 그러긴 나도, 하셨어 타임 나도 케빈님이 한번세번 번 정도 물어보라고 얘기하긴 했었어 타임 눈치가 보이긴 해 타임 타임 <웃음> 어, <그래요. 웃음> 참, 근데...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쉴 거니? 뭐 이런 거안 해요 저 그냥 쉰다 그러면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투디님이 아, 근데 다음 주제뭐 하나 날릴 게 있으시다고 제가요? 네, 아까 저기 H님 관련해가지고 아, 이 H님... 아, 이 여기 판 깔아진 건좀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이, 그 H님이 자꾸 이 비집고 들어온다 자리를 꽤 차고 오는 게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부서 간의 이동이 지금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아니 부서 이동이 아니죠. 이건 부서 이동을 안 했는데, 어? 참시새끼가요. <웃음> 참시새끼, 그니까요. 어? 아니, 그러면 오늘 부르질 말던가요. 근데 아, 예. 최근에 페나트 저기 게시판을 좀 보고 있노라면 H의 페나트가또 상당히 올라옵니다 약간 제2의 에이... 하트비트 게이트라고 할까요? 근데 하트비트 게이트랑은 좀 다른 게 하트비트님은 대놓고 나페나트좀 그려달라고 아, 예. 요구를 하고 했지만 예. 저는 그려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까 대번에 대답이 나왔던 게 증거가 있냐고 이거 제보 그냥... 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저 이메일 제보 e 습니다 이메일이든 뭐 채팅이든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네, n 방이든 영상이든 클립이든 다 p 습니다 아니 이럴 때야말로 바로 스티 t a l b a n g h i d d e 써야 o u n g sang h i d 면 e n 아 l 아니 아니 d d e n tapasmida. I n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H는 억울하다? 개빈의 이중인격 이중생활? 이중생활은 어감이 그때 아, 네, 저는 좀 곤란한 게 우리가 이제 현생에 패배해서 막동산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중인격이라 해버리면 진짜 제 인성때문에 애들이 나간 줄 알아요 근데 <웃음> <좀> 영향이 <웃음> 네. 말씀드렸습니다말 끝까지 예. 니요라스니다브전말했니니다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옳지. 케빈니다브라다면 케빈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브라너입니다브라입니다브라너입니체브 <웃음> <웃음> 일단은 오늘 회의 주제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저희 컨텐츠와 관련된 요소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 뒤에 화이트 보드를 화이트가 아니라 살색 보드인데요. 아, 이거는 화이트가 아니죠 케빈님 아... 진짜 센스가 와 이게 화이트지 그치. 생명이다. 아... 케빈 형, 이는 생명이가. 에이? 자. 아, 뒤치히지 마라, 주차진다 암튼, 이렇게 하고, 저희 컨텐츠, 컨텐츠에 관련된 어떤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스트리머 서버입니다, 여러분. 오, 네, 스트리머 서버다. 주제는 아무래도 저희의 대표적인 국밥 컨텐츠, 좀비 아포칼립스가 될 거고요. 심지어 시참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청자 참여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좀비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같이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스트리머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일단은 좀 컨셉을 설명을 드리면 스트리머는 서바이버가 되는 거예요 스트리머는 서바이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청자는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제 VS가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아무 제약도 없이 시청자들이 막 80명이 들어오고 스트리머가 한 20명이다 그러면은 발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시청자들이 너무 압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청자 좀비들에게 걸리는 그 핸디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핸디캡은 저희 이너전쟁 했던 것처럼 왼손 오른손만 쓸수 있습니다. <웃음>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무 흙 만들 수 있습니다 주먹질 밖에 못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트리머가 예를 들어서 뭐 철갑옷을 입었다 뭐 다이아 세트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시청자 20명이 몰려와도 스트리머 혼자 다 죽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추가를 했냐면 바로 시청자의 주먹질 주먹질이 감염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한테 일정 수준 이상 맞게 되면은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리머도 무작정 맞서 싸울 순 없어 일단 저의 계획은 일주일에 9시에서 12시 4회차 분량 요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 좀비는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흙 16개를 갖고 우클릭을 하거나 하면 스트리머 위치가 발광으로 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청자 좀비들이 지나간 길 있었던 길 이런 쪽은 흙들이 초토화가 되겠죠? 그 흔적을 보고 이제 스트리머들은 아 여기가 좀비가 지나갔던 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트리머의 탈출 요건 엔딩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엔딩은 바로 탈출 티켓입니다 지구 탈출 티켓이에요 우주선 탑승 티켓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탈출 방법은 마지막 회차 때 공개가 될겁니다 제가 눈이 안아가지고아 그렇구나 벌써 네. 노안이 왔구나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거 혹시 디도스 당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아마존 서버입니다 이거 디도스 하면 진짜 잣됩니다. 네, 이거 디도스 하시면 진짜 이거 집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이거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집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평생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모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예, 네, 진짜 인생 하드코어 모드 시작됩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하면 이거 스포다. 그럴 수 있죠. 다 봤다.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만 있죠. 얘기해야 된다. 예,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설정을 안 말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튼 근데 테스트해보고 패치는 더 이루어질 건데 일단 컨셉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희가 맛동산으로서 개최하는 첫 스트리머 서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정말 텐션 좋은 사람 우리 정말 텐션 좋은 스트리머 분들 그래서 약간 지금 지인 추천제로 갈까 뭐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개인 DM으로도 받고 뭐 요런 작업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즈 아무튼 요런 식으로 진짜 구성이 될 거라 제가 지금 제일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과연 좀비 80명이 뛰어다닐 서버를 만들 수 있을까 서버가 다운되진 않을까 그게 사실 걱정인데 그런 컨텐츠도 다할 거예요 테스트 컨텐츠 다할 거고 사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스트리머 서버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익이랑 하고 있는데 RPG 서버를 또 하나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 두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적화를 위해서 가장 정말 신경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분들은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 벌써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좀 새로운 뉴페이스 분들도 좀 계셨으면 해서 아 그리고 중요한 회의 안건 주제를 제가 또 던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야방을 몇번 했었는데 연비가 너무 뚜드러 맞아요. <웃음> 연비가 너무 놀림의 대상이야. 어 너무 뚜드러 맞아. 어 그래가지고. 어버릴 같아. 어 뭔가 연비의 편을 들어줄 어떤 귀염귀염한 여동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뭐가 왜 좋아해? 다 같이 좋아. <웃음> 야 회의 시작하고 가장 하이톤이야.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제 연배와 공격받을 때 약간 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걸 해줄 좀 여맴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실화방 자주 하기 때문에 얼굴을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긴 하거든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라도 그러니까 몸공개를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뭐 그런 라니까 공개는... 뭔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 <웃음> <오늘 준비해>. 그래 <웃음> 아니, 좀.. 신체공개? 좀... 신체공개가 좀... 신체 좀... 더 이상하잖아. <웃음> <이게>. <웃음> 실루엣 공개? 실루엣이 아, 그렇게 이상하잖아 카메 앞에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어, 다 이상하잖아 근데 이런 식이다 이거야 <웃음> 연비만 공격받는다 이거야 이런 식이다 이거야 항상, 항상. 아니 그래. 형 신체 공개라는데 이걸 안 물을 수 있어? 나도 나도 형, 모르게 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 같다 <웃음> 일단 제 욕심으로는 자기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긴 하거든요 자기 컨텐츠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회의 연 것도 사실은 저희 맙동산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각자의 컨텐츠도 살짝혼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직원주도 각자의 컨텐츠를 고민하는 만큼 나는 좀 새로운 멤버는 좀 자기 방송이 이미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연락 주실 분들이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계시면 연락도 주셔도 좋고 DM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추천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웃음> 아, 정말. 아, 기침하는 거 봐. 저희 이제 멤버들 컨텐츠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각자?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캔방을 좀 늘려가면서 할 거고요 그러고 이제 그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여러가지 이제 의견을 받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살짝 생각해봤는데 연비 우결 컨텐츠 도와주실 남스트리머분들 찾고있어니 <웃음> <웃음> 개꿀잼이겠다 빗소리 천왕 갈구는 컨텐츠 하면 개꿀잼이겠다 진짜 아니 빗소리는 와. 진짜 개잘해줄걸? 천왕한테는 그래. 잘해줘야지 응. 그런거예요 연비를 주셔봤잖아 어. 그래 인류를 구했어 야! 와. 비 소리 는 어, 요？저는 원래 계획 했던게 로블록스 원피스, 아니면 나루토 애니메이션 기반 으로 봤 던데 이콘 알레 를 어떻게 해 어？로블록스 시간 방송 에서 한번 사람 들의 반응 을 들어 봤 어요？그거 예. 꼭하 셔야 겠 냐？그거 꼭하 셔야 겠냐 <웃음> <웃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 받을 가치가 없다. <웃음> 예? 잠시만요. 왜냐면은 예. 아, 그러니까 생방송 시청자분들의 이 발언, 의견은 어쨌거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에 비하면 소수다. 아. 정말 소수다. 아니 이거 근데 정말 오해가, 있을 게,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2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수여서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객관성이 있지 않다. 생방송을 찾아와서 시청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맞습니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 견제하지, 투디. 나락 가세요, 빨리. 제가 자리 차지하게. <웃음> 제가 그 자리 차지하게, 빨리 나락 가세요. 미녀성. 예, 미녀성. 내가 거기를 꽤차고 들어갈 겠다, 투디. 미녀성. 미녀성. 내 실수만 기다리고 있었구만. 음, 바로 불어버리지. <웃음> 아무튼 그렇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2D의 어떤 분석을 들어보고 싶군요 자기 어떤 컨텐츠라든지 아 제가 뭐 할지요? 네. 저는 편집만 해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컨, 컨텐츠라고 할게 사실 아 저는 힘들고. 사실 근데 2D한테 예. 건의사항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맙동산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룹이고 여기에서 세, 형성된 이미지가 어떤 인기의 요소가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2D의 이미지라는거는 약간 미친놈 갈 때까지 간놈좀 요런 건데 막상 2 d 에 방송에 들어가면 너무 꽃미남이다 지방송에서는 정상인이죠 척해요 계속 <웃음> 뭔가 너무 잔잔하다 아니죠 그때 저의 진실을 보여드리는 거죠 저시청자들은아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응? 저는 제가 ㅅㅂ <웃음> 생하지 않아요 <웃음>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는 짓을 거기서 똑같이 합니다 그냥 키고 싶을 때키고아 오늘 하기 싫으니까 끌게요 끕니다 아니요 근데 켜고 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방송 아, 내내 그러면... 유지되는 텐션 말하는 겁니다 텐션 저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텐션 안 높습니다 훨씬 높은데 음, 개인 칭찬 방...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 방송보다 우리랑 같이 할때 훨씬 높지 않아? 안 보는구나 너네 <웃음> 서로 아니야 봐 뭔데 근데... 안 보는 거 알아 서운하다 다들 아니야 팔로워 시켜. 아 맞아 그 연비 그저께 나한테 팔로워 했던데. <웃음> 그저께 와. 어전 잠깐 나가 있을게요. 서로 얘기 나누세요. 어, 어, 나도 어 나도 굉장히 연비 니 원래 그냥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남 딱히 신경 안 써. 어 막동산 무지개 첫 번째인데 두 명이 나라를 갔네 <웃음> 에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네 이거. 하면 할수록 손해가 아닌가 이거 지금.